동사가 아니고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않을다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못지 않다는 것은 비교 대상의 일정한 수준나 정도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동사가 명사를 표시할 때와 형용사가 명사를 표시할 때 형태가 달랐합니다 KBS 50. 이번 정류장은. 기업 지점입니다. 정관 농협 기업지정입니다 다음은 한진 해노로입니다. 정관 신축과가 개원했습니다. 실력 관사, 이철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정관 신축과이플란트는 정관 신축과 한마디와 전이의실약도 정관 신축과 727에 6767. 소나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정도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감량이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으로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체. 또, 폭풍이 불가능거나오가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입니다현재서울 기온은 남은 토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진해모로입니다. 다음은 계룡빌 11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 및 과태료가 확보될수 있습니다. 한 카드를 진다면 카드를 진다면 카드를 개진다면카다면 카드를 개어진면이드를개다다 카드를 반다드를다진를다다고다 이서 도심로 으 돌아오는 길 경부선 수원 방향 북산 분기점과 고속철 사이로 십여 킬로미터 있다 보이고요. 이번 정류장은 괴룡 레슈빌입니다. 다음은 전관 주민 자치회관입니다. 답답합니다. 현재 평택 직통선 평택 휴게소는 안천선을 부르 로 사고 연결로 1변도삼 킬로미터 구니다 이렇게 도심 들어오는 들면서 수도권 지리상에서는 일상이 이나가주 <목소리도> 이번 정거은정관주민 자치 해관입니다 다음은 롯데캐슬입니다. 승객 여러분, 코로나 일부 확산 방지를 위해 대화를 자제해주시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되도록 앞조을 봅니다. <목소리도> 자, 리비 이제 오입이용아